근데 볼이 있어봤자 별을 엄청 큰 거운 거 아니야 야 이건 너무 완벽하게 나왔다 어디어못 싸우는 거야 순서대로 싸우고 있어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순서로 싸우면은 내가 싹다50 체력이어도 죽겠다 악마관도 이게 공어군 중... 왕지도 약한데... 온갖 묘한 판이네. 가수들 고용하는 게좋 방풍 잽이나 한번 볼까? 나는... 에이... 사가지고 뽑는 건아니야 야지이 하수 인들 중 하나를 해보세이 너무 약하다. 그냥 이 판은 근데 내가, 한 내가, 한뭐 냐? 한테네턴전 부터 아무 것도, 안 건드려도 우승 하는 판이었어 선 독도 필요 없 고, 그냥 아무 것도, 안했 어도 계속 이겼 어요. 꼴로 꾸준리고요 아, 근데 나만 왜황금와 나만 왜안나와 어? 그냥 그이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만 평생 영웅이 못샐것 같아. 와, 황금 잽 활약하네. 어느 정도 활약한다. 진짜 코발트 데미지도 맞아도 고 음. 제비, 제비 물건이네요. <웃음> 제비 개싼 물건이잖아. 황금 잽을 근데 처음 만들어 봐. 이렇게까지 영능을 활용을 해. 바닥에 가 원래 힘내잖아요 다 온거 같애 탈일은 뭐 천보녀 챙길게요 천보녀 천보녀 맥스나 아르가스 해적? 누가 진정한 해적인지 가리자 해적왕 철면수심 달라 사우전드 써니오! 아... 미친... 0 5 확률? 아무리 움찔움찔 해봐야 안돼 너는 버프로 싸우내고 나는 그냥 세네야 기본 휴지커리가 다르다고 뭐킹오의수안 따져도 돼네가경우의수 따질 때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승리를 즐긴다 오케이! 소환술! 미친... 이것이 해정원 적수심 마지막에 38질 꽝! 체력 40으로 1등하기 참 쉽죠? 죄송합니다 저는 스님급의 참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번 턴에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망했네? 물까지 써야겠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싸우니? 그래도 이기나? 정말, 그, 최악의 최악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긴 것 같, 못이기는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겼다, 이겼다. 웬만하면 이겼다. 아, 이겼다. 이지! 이거를 안 냈네, 까먹고. 여그. 아니, 공격력 실험합니까 마니트 394. 컷! 3만 됐어야 되는데.